오늘의 메뉴는 교젤리탐스러운 포도 모양 껍데기로 페이크 바늘로 콕 찌르면 터져 야들인데 안 터져 홍쌍 홍아아 <웃음> 이게 뭐야? 이거 젤리야, 공이야. 아아 아. 아! 먼저 저는 오늘 겨우 젤리를 많이 먹지 않겠습니다. 맛있어도 조금만 먹겠습니다. 왜? 야, 하면 여원이가 제가 먹고 싶대요. 많이 먹고 싶다고 조금만 먹으래요. <웃음> 자, 그러면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이렇게 이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싸져있는 젤리네요. 그죠? 바늘로. 오! 맛있는데? 어, 맛있어요! 또 하나. 어, 대박! 대박! <웃음> 안 터졌어! 이렇게 빨아먹어도 되나, 그러면? 아, 안 되네. 딴데로. 뭐이얘 너무 작아서 안 되나봐. 큰일 났네. <웃음> 고통받는, 아! 쿄젤리 하려고 했더니. 이거. 아니, 엄청, 탱글탱글 하면서 맛있는데요 좋아, 이거 한번 슬로우로 한번 찍어보자. 카메라 준비됐지? 잘 찍어. 보자 카메라 준비됐지잘 찍어. 뭐대 이거? 뭐 등, 열1나 들어있네? 그러면은 얘가 하나에 만 4, 5천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? 세개에 5만원 정도 했으니까, 물론 배송비 포함해서. 그러면은? 세개에 5만원이면? 33개에 5만원이니까? 야, 이거 하나에 1,500원이야, 거의? <웃음> 얼마를 먹은 거야? 하나, 둘, 셋, 넷. 6천원어치! 돌솥비빔밥! <웃음> 돌솥비빔밥 먹었네? 스테이크까지 가볼까, 한번 그러면? <웃음> 뭐 어떻게 먹으면 재밌으냐? 이렇게! 입을 이렇게 딱 넣고, 딱 터지면서, 야, 쏙 떨어지는 거지, 입으로! 어, 될것 같아, 근데. 어, 왜안 되지? 기회가 없는데. <웃음> 아, 근데 얘는 지구젤리보단 맛있고요. 응. 한 10개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뭐라고? 이거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는? 근데 너무 좋았어, 진짜 오늘 있었던 순간 중에 제일 좋았어요. 맞네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. 요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먹은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여우가 <웃음> 다 먹을 거예요. 원래 같이 촬영하자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몰래 혼자 촬영하고 있어. <웃음> 음, <웃음> 맛있어? 맛있어? 응. 나머지는 이제 촬영. 차... 이제 여운이 형 아빠랑 촬할때 여운이 형아빠 먹자. 응 그래. 응. 여운이가 먹는 영상은 또 홍플러스 채널에 있으니까요. 또 홍사운드 플러스 채널 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이홍 홍사운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